케플러 문제 거리에 반비례하는 위치에너지는 중심장의 중요한 예이다. 뉴턴 중력 인력장이나 쿨롱 정전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호자는 인력 또는 청력장이다. 1. 인력장 먼저 다음과 같은 인력장을 고려하자. 여기서 알파는 양의 상수이다. 이때 유효위치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중심장에서 설명했듯이 단일 입자의 총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이것을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다. 그림에서 바로 알수 있듯 운동은 에너지가 0보다 작을 때 유한하며 0보다 클 때는 무한하다. R이 0으로 갈때 유효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R이 무한대로 갈때 유효위치 에너지는 0으로 간다. 한편 거리 R에 대한 유효위치에너지의 도함수는 최소 값에서 0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R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최소 유효위치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폐전각. 경로 형상은 중심장에서 구한 다음 공식으로부터 알수 있다. 이 식에 u equal minus α over r을 대입하고 치환적분하면 파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처럼 구할 수 있다. 먼저 u m over r로 지환한다. 이때 du는 다음과 같다. 지환 후 식은 다음과 같다. 분모의 근호 내부를 다음처럼 변형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처럼 치환한다. 그러면, 식은 다음처럼 된다. 이때, 다음처럼, 다시 한번더 치환한다. 그러면, 다음처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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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처럼 P와 E를 정의하자. 이때 경로 방정식을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이 e, P를 통경 E를 20률이라 한다. 이것은 원점에 초점을 둔 원풀 곡선 방정식이다. 식사에서 입자의 궤적은 이심률에 따라서 그림처럼 모양이 변한다. 가령, 이심률이 0일 때 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타원, 1일 때 포물선, 1보다 클때 쌍곡선 모양이다. 위에서 적분상수는 0으로 선택했다. 식사에서 알수 있듯 이것은 π equal 0일 때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즉 근일점이 되도록 선택한 것이다. 식1처럼 상호작용하는 두 입자의 문제에서 두 입자의 질량 중심의 원점을 둔각 입자의 궤도는 한 초점을 그 질량 중심에 둔 원뿔 곡선이다. 환산 질량을 다룰 때 보았듯이 질량 중심에 대한 각 입자의 위치 벡터는 두 입자의 상대 위치 벡터의 상수배다. 상대 위치 벡터 아래 궤도는 원풀곡선이다. 따라서 질량중심에 대한 각 입자의 위치벡터의 궤도 역시 원풀곡선이다. A. 에너지가 0보다 작을 때 타원의 장반경과 단반경 식 3에서 알수 있듯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 이심률은 일보다 작다. 즉, 궤도는 그림처럼 타원이며 유한 운동이다. 식사로부터 최소거리와 최대거리는 다음과 같다. 한편, 최대거리와 최소거리의 합은 타원 장반경의 두 배이다. 따라서 장반경은 다음과 같다. 이때 최대거리와 최소거리를 장반경과 이십률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또 최대거리와 최소거리의 차는 다음처럼 장반경과 이십률의 곱이다. 한편 원점으로부터 단축과 타원이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를 d라 할 때, a 곱하기 e 는 다음과 같다. 이것을 식 4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즉, d a이다. 따라서 B는 삼각형 정리로부터 다음과 같다. 한편, 장반경과 단반경은 유효 위치 에너지 이퀄 총 에너지의 근으로부터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참고로, 단반경은 각운동량과 에너지에 의존하지만 장반경은 입자의 가군동량에는 의존하지 않고 오직 에너지에만 의존한다. 가능한 최소 총 에너지는 최소 유효 위치 에너지일 때이다. 이때 이 이걸령이다. 따라서 궤도는 원이고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공전주기 케플러 제3법칙 타원궤도에서 공전주기 T는 다음처럼 면적속도와 각운동량의 관계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식을 시간에 대해 0부터 주기 T까지 적분하면 mT e 홀 eMF이다. 이때 가군동량 보존법칙을 이용했다. 여기서 f는 궤도의 면적이다. 타원 궤도일 때 f이퀄 파이 곱하기 a, b이다. 즉, 이때 주기를 장반경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주기의 제곱이 궤도선형 크기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이미 역학적 상사성에서도 설명했다. 또 주기를 에너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알수 있듯 주기는 가군동량과는 무관하며 오직 입자의 에너지에만 의존한다. 시간과 입자 좌표의 관계는 중심장에서 구한 다음식으로부터 알수 있다. 먼저 타원 궤도일 때그 관계를 알아보자. 이 식을 장반경 A와 이심률 E를 사용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다음처럼 치환하자. 치환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식은 다음처럼 바로 적분된다. 적분상수 2.0이 되도록 시간 기준을 정할 때, r과 t의 매개 변수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관계식에서 알수 있듯 t2.0일 때 입자는 근일점에 있다. 또, 카티전 좌표 xy를 매개 변수, 그 사이로 표현해보자. 식사와 위의 관계로부터 x는 다음처럼 등호 관계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한편 y equal square root r square minus x square 임으로, 따라서 xy는 다음처럼 그 사이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사이가 0부터 2π까지 변할 때 입자는 타원을 일회전한다.